제가 오늘은 되게 오랜만에 만난 언니하고 동생하고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나가기 전에 겟레디윗미를 좀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얼굴에는 딱 기초만 바른 상태고요.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어요. 제가 기초 케어를 좀 바꾸고 나서 피부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아주 만족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여기에 이제 오늘은 쿠션을 사용을 해볼건데 제가 오늘 사용할 제품을 투쿨포스쿨의 픽싱커버 쿠션이에요 우선 이 제품의 특징이 뭐냐면 이 컬러 쉐이드가 딱세가지가 있어요 1호, 2호, 3호 이렇게 있는데 제가 오늘 사용할 컬러는 1호 포슬링컬러예요 원래 제가 지금 몸이 이제 어, 태닝을 조금 하고 있는 상태여서 조금 음, 2호를 사용 할까 하다가 좀 옐로우 베이스 톤이 얼굴에 저는 조금 맞지 않아서 약간 포슬린 톤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 포슬린 톤 자체도 너무 이렇게 핑크빛의 포슬린 톤이 아니라 핑크빛 아이보리 컬러라서 제가 딱 메이크업을 했을 때 피부 표현이 딱 이쁜 컬러가 바로 그 컬러거든요? 그래서 1호를 선택을 하게 됐어요. 2호 같은 경우에는 옐로우 아이보리여서 약간 22호 쓰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3호 같은 경우에는 옐로우 베이지 컬러로 23호를 사용했던 분들이 사용하시면 딱 좋은 컬러 쉐이드더라고요. 저는 오늘 사용할 컬러는 1호의 포슬링 컬러를 사용을 해볼 거예요. 저는 이거를 딱 사용을 했을 때 특이했던 점이 바로 이 쿠션의 퍼프예요. 퍼프 같은 경우에는 이 엣지면이 있고 넓은 면이 있는데 이 엣지면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드 루비셀 원단으로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커버력이 되게 좋아지는 어, 타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엣지면을 가지고 이코 부분이라든지 이눈 밑이라든지 커버를 한번더 해야 되는 부분 있죠. 미세하게 조금 더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을 좀더 섬세하게 터치를 하면 조금 더 커버가 돼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넓은 면으로는 되게 가볍고 뭉치지 않고 어, 커버력이 잘 되는 타입으로 쿠션의 퍼프가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선 저는 먼저 넓은 면으로 먼저 한번 터치를 해서 바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적은 양을 올려도 커버가 엄청나게 잘 돼요. 넓은 면으로 한번더 이렇게 올려서 톡톡톡톡톡 펴서 발라주면 엄청 밀착이 잘 되면서 모공까지 싹 메워주는 느낌. 이게 밀착력이 딱 와요. 올리자마자, 아! 바로 픽싱된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고 이게 살짝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얇고 커버력이 되게 높게 발려요. 넓은 면으로 이렇게 톡톡톡톡톡 커버력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핑크빛 아이보리 컬러여가지고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포슬링 컬러예요. 이게 한 번만 터치해도 엄청나게 딱 올라갔을 때 커버력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두껍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얇게 올라가는 느낌. 쿠션인데도 불구하고 파운데이션을 올리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쿠션은 거의 수정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베이스로 일단은 우선은 파운데이션을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인데 제가 이걸 사용하면서 아 이렇게 파운데이션 같은 느낌의 쿠션이 나오는구나 라는 느낌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올렸을 때 픽싱이 되면서 유지력이 너무 좋다는 거이 제품이 알고 보니까 40시간 밀착레스팅 이게 인체적용 시험을 완료한 제품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와 이거는 진짜 쿠션인데 파운데이션 같다 라는 느낌 진짜 많이 받았어 지금 살짝 대충 올렸거든요? 막 지금 넓은 면으로 팍팍팍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얇게 커버력이 아주 잘 밀착돼서 올라갔어요 이게 좋은 게 매트한데 광채가 났나? 이렇게 엣지면으로 한번더 콧볼 이런 쪽에다가 한번더 터치를 해줄 거예요. 이런 부분에 엣지면으로 사용을 하면 조금 더한번더 레이어링해서 커버를 디테일하게 할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콧바보그아 뭐가 나? 엣지면으로 음. 이게 얇게 이 엣지면으로 한번더 터치하면 얇게 커버력이 더 생긴다 저는 이게 너무 뿌뽀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그러면 진짜 커버가 한번써싹 되는 느낌을 바로 이렇게 볼수 있고요 메모리얼 펩타이드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탄탄한 피부결을 보여준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막 피부결이라든지 픽싱이라든지 유지력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파운데이션과 거의 유사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진짜 모공이 되게 진심이잖아요. 보통 쿠션 같은 경우에는 코쪽 부분이나 이런 모공 부분 마무리감이 약간 모공을 보이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거는 요철도 없이 모공도 싹 메워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콧볼도 제가 엣지면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깔끔하게 발린 것까지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아 쓰면서 진짜 여름에 꼭 써야 되는 제품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크닝 영상도 거의 없어서 이거는 진짜 파운데이션과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오늘 우선은 지금 좀 먼저 쉐이딩을 해줄 건데 쉐이딩을 할 제품은 어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바이 로딩 아트 팔레트 4호를 먼저 사용을 해서 제가 코가 조금 낮은 편이어가지고 노즈 쉐이딩에 되게 또 진심인 편입니다. 코를 좀 만들어야 돼요. 코가 너무 낮아가지고 코를 조금 만들고 제가 또 인중이 살짝 긴 편이라 오늘은 또 인중을 짧게 좀 해볼 거예요. 제가 지금 한 4주 정도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코로나는 아닌데 코로나와 같은 증세로 계속 아팠어가지고 기침도 너무 심했고 그 다음에 가래가 너무 심해가지고 한 2주 정도는 거의 기침 때문에 앉아서 잔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 많이 아팠어. 진짜 코로나 걸리신 분들은 너무 아팠겠구나 또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 선택한 팔레트는, 아이 팔레트는 피의 아이 팔레트 글래스 봄 컬러로 선택을 해봤어요. 코랄 컬러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마스크 해제가 되면서 축제 같은 것도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막 워터 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찾아봤는데 이미 표가 다 쏠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모든 축제를 엄청 기다리셨구나 막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강릉의 컬러밤이라는 축제를 하더라고요. 약간 머터밤이랑 비슷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가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친구들, 친한 언니들이랑 얘기 중인데 만약 가게 된다면 제가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한 2년 정도를 우리가 거의 움츠려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웃음> 엄청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하는 것 같아 원숭이 두창이 또 요즘에 다시 이제 이슈가 되고 있어가지고 살짝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내년에 해외여행을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오늘은 피치빛 브라운의 아이메이크업을 약간 웜톤으로 살짝 올려보려고 해요. 오늘 아이라인은 살짝 일자로 내리는 느낌으로 아이라인은 브라운 컬러로 스머징 줄게요. 스머징 주면서 살짝 컬러를 올려주면 뭔가 눈에 깊이감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아이 라이트 like. 스무징 줄때 이렇게 주면 좀더 깊이 는 느낌? 이렇게 이렇게 한번 더 이렇게 스무징 주면 눈의 아이 메이크업이 조금 더 깊어지는 느낌 살짝 이렇게 남아있는 컬러로 애교살을 살짝 라이트한 브라운 컬러로 속눈썹 있는 데 있죠? 저쪽 안쪽에 언더 쪽을 한번더 잡을게요. 뭔가 눈이 또렷한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살짝 끊어줬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한번더 이렇게 끝에를 연장을 해가지고 근데 이 속눈썹 안쪽으로 닿는 게 아니라 살짝 일자로 뺀다. 다는 느낌으로 연장을 해주고, 그러면 뒤트임의 효과까지 느껴볼 수 있으니까 뒤트임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이렇게 끝까지 약간 일자로 뒤트임 효과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시모 타입의 글리터로. 자, 아 이제 그리고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 저는 눈썹은 이 쉐이딩 컬러로, 브러쉬로 올려가지고, 우선, 컬러를 채워주고요. 눈썹을 라이트하게 컬러를 입혀주면서, 와일드하게, 이렇게 세워줄게요. 이제 속눈썹에, 가닥 속눈썹을 붙여볼게요. 치크를 올려줄건데 치크는 조금 더 되게 내추럴한 컬러로 올릴거고 로즈빛 베이지의 컬러라서 약간 치크이면서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을 좀더 연출해줘서 저는 이 컬러를 조금 더 데일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컬러를 사용을 해볼게요 프라이머 같은 치크라서 모공 한번더 메워주는 그런 깔끔하게 마무리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사용을 하면서 아, 조금 더 모공을 깔끔하게 해주니까 피부가 더 좋아 보인다. 콧구정황에다 이렇게. 쉐이딩을 또 지금 깜빡했네. 팔레트 안에 있는 하이라이터를 사용을 해볼게요. 빵떡 같은 거. 아니 괜찮은데? 응. 오늘 친구 만나려고 여기 제가 나왔지만 크로블 입을 수 있을? 바티킴의 가방을 메고 나갔다. 언니 끝나자마자 언니 기다리고. 어? 오이 화려한 안녕. 것들. 내가 뭐 화려해? <웃음> 언니가 지금 머리가 우리 집 <웃음> 속에 지금 나 머리도 까면서